잠시만요. 메비보... 빨리 이기세요, 여러분! 뭐야? 아, 아, 어디 갔어, 반금지 뭐? 뭐야? 저 혼자 어디가?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어디 가? 어디 가세요? 혹시 씨 어디 가? 골프 위드 요 프렌즈!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골프 게임입니다! 안녕! 그냥... <웃음> <웃음> 뭐지?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웃음> <웃음> 저희가 방금 다 전체 처음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색깔이 되게 다채롭게 되더라고요. 딱 자신들이 맞는 색깔로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죄송해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가지고 아.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아이크 <웃음> 먹고 어 뭐야? 방금 저거 뭔데? 아, 우와, 우와, 우와. 노! 짜발라. 알라? 아니 이게 네. 몇번치냐가 아 중요한 게 아니야? 와, 침, 아, 또못 관, 들어왔어. 어, 아, 또못 들어왔어. 관전대는. 키미밍. 어, 잘 왔다. 이거. 찜찜이. 자. 이게 누가 맞아. 먼저 들어가냐보다 덜 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히링! 아, 나킬어어 뭐야? 아, 개 뭐야? 걸렸어? <웃음> 아니, 이거 어, 안 돼는데? <웃음> 괜찮 예, 나도 네. 아둑고래 아, 다, 다 들어왔는데 아, <웃음> 아 재밌네 이거. 말하고 어. 계속 1위. <웃음> 아, 뭐야 어, 여기 있는 거와 이거 뭐야? 어자야 와. 아이 아이고 까비. 낙이다. 아. <웃음> 아. 어 들어가. <웃음> 들어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파워. 아, 세번 <웃음> 했네. 아. 두번 만에. 아, 아? 어? 나 아, 다시. 다음에.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이게 안들어지네 <웃음> 아주 살짝 <귀여워. 웃음> 6번 <웃음> 귀여워 아 좋아좋아 갇혀있었어요 4번 에구나나아 갇혔어 어휴 저좋 뭐야 <웃음> 타이밍 봐야됐나 와. 아비명소리아비다아아아아 가자 가자 가자 아아아 미친 아, 지금 아씨 아이스포리 아 와. 와 새벽에도한 아, 번에 보일게. 들어왔네. 찜찜이, 김이윙도 대단해요. 아! 아 어? 여기 어나 어? 아 뭐야? 뭐야? 여기 길이 그려 있었네. 아, 더아블 보기. 아. 찾아와. 아 <웃음> <웃음> 아 너무 재밌다 어디가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우리끼리 서로 칠수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고 어? 어. 와, 이거는 그치구나, 끝부분을 나. 정확하게 아, 노려서 아이고 까비 조금 아 세게 치면 돼요 절 믿으세요 까비. 여러분 이렇게 아아 예, 예, 너무 아깝고 들었다 예 <웃음> <웃음> 됐다 오, 오. <웃음> 6번만에 어 뭐야 키위 이민꾼만 못 들어왔죠? 아. 와. 와 소리는 합동에 들어갔어? 와 대박. 뭐지 이제? 아 잠시만요. 맵이 뭐. 세요여 뭐야? 아, 아, 아, 어디 갔 뭐? 뭐? 뭐야? 혼자 어디가. <웃음> 안 돼. 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안 돼. 개망했네. 아개망했 아, 아, 아, 어? 어디 가세요? <웃음> <오, 웃음> 다시 어디가? 아안 아, 돼. 와, 제발 야이맵 지옥이야. 아, 여기서 못 나가요. 아이스 못 들어오지. 헤이. 아 여기 아, 뭐야? 와못갈 와, 뻔. 뭐 어떠니 어가니 대망의 나본데 그렇게. 아유 어디 날다. 아 어, 늘었다. 아 6수철. 갈수 있어. 와아. 그 갈수 있어 쥐. 갈수 있어 쥐. 이번에 순이 바뀔 수도 있어. 아 곱대. 안돼. 앞에 쥐 바뀐 사람들끼리 다못 갔어요. 쥐의 저주인가. 돌프의 쥐였나? 오. 아니. 하아아아. 아밀는다댕오는것 봐. 어. 오. 오. 1 0 번. 아 개발. 지옥에서 떠서 제발. 아끝났어 끝났어. 열네 번? 난리났네. 와, 풍차 비트. 아! 어 뭐야? 아, 아 소보이 아, 이거... 제대로 걸렸다. 아, 어떡하냐 저거? 아, 아, 어 들어갔네 뭐? 그래도. 뭐, 뭐지? <웃음> 키밍이 키밍 키빙 바로 들어온 거 같은데? 뭐지? 어. 오, 오. 뭐지? 저거왜 어? 작동이 안 되지? 어? 하얘졌는데? 하이도 너무 소해졌나하이도는데 아이고. 돌리내어 글린, 이게. 어, 그러게. 아이고. 아 됐다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어, 근데 안 됨. 어? 어? 진짜 버그 걸렸어? 아나갈수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투미 <웃음> <웃음> <웃음> 투마우 밖에 안 돼요. 투미 투마우. 아. 14점. 대박. 이런 게가당했어 그만 쳐 그만치라고. 나는 지금 어, 맨날 못 해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아이 개새끼! <웃음> <놀람이> 네. 왜안 들어갔지? 저거 들어갈 만한 그거였는데? 이상하네. 코코볼 걸었겠니 뭐해? 자동으로 옮겨주고 예. 있어. 무슨 <웃음> 재미있요저 홀인원 해야 돼. 홀인 투 어? 해야 돼. 귀 그렇게 들어가자! 아유 너무 센네! 우포코볼못 들어갔어요. 살짝! 아저코 톡! 살짝이요? 오예 아, 어어어오 놀래라. 아, 여전히 계속 1위군. 멋진나. 아어 어디 가? 아, 어어 <웃음> 여기 빠어어해는데요 여기 빠어어요아 아, 아, 빡셌다. 아, 뭐. 난 이번 판 망했어. 아 아니 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얘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가스어아 그만 들어가자! 미 들어가자! 제발 제발 진짜 진짜 이거 아님아 아,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도 진아 사람이 있다고! 아, 아 개오바 아 이건 진짜 개오바! <웃음> <웃음> 아니, 아, 이거 진짜. 개오바임. 아 진짜 오바임아 진짜 오바야! 개오바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씨, 8번이네. 웃음> 아니 누가 자꾸 무빙 워크탄다고아 아, 진짜 이거 야. 아 이거 무빙워크를타면안 <웃음> 되겠다. <웃음> 저더니 너무 끔하네.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뭐 <웃음> 아, 아, 이렇게 오셨는데 아쉽네요. 안들이 먹으려면 너무 아욕심을 버렸으면은 진작에 들어갔겠다. 와. 뒤얼키키. 뒤얼키. 아 미친 새. 아이못 들어가시네. 와 납쳐들 꼴지. 에? 에? 와, 여덟 번 <8번>. 아, <웃음> <오. 웃음> 대본 뭐, 냐와 이거 맵이 너무 무섭게 생겼네. 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닌데요? 예. 뭐, 이가 엄청 뭐, 뭐, 뭐, 어... 어... 뭐, 뭐, 뭐, 아... 아... 아. 응? 왜안 아, 나? 너무 멋있어오 나왔어. 오나 어떻게 왔어? 아니 통나무가 어가에요 통나무 씨 어머. 지금. 어 통나무 씨 어머머 어머머 통나무 씨. 잠시만요 통나무 씨. 아개하만아키미 실수야 키미 빠져버려라. 그만가 그만가 그만가. 아. 비 너네 왜저하이냐 어떻게야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와, 소범이 개 없다. 아오바이아 음. 됐다 됐와오 트럭 소범 가 소범 잘가 아니.. 아니.. 가개와 와, 트가 아니 이거 박자가왜 이래? 가져와! 와, 가 굴러 오고 나서. 쉬는 올라다고 <웃음> 어! 아! <진짜> 나... <웃음> 엄마 시기 못하아씨개네어 아, 아... <웃음> <개간네. 심장. 어떡해! 웃음> 시작 부분에서 한 8번 친거 같은데 아니 지겨! 아. 아, 다 <웃음> 아웃댔데? 아, 아, <놀람> 아, 와야 최종 승리! <웃음> 1위 키미밍! <키비빙> <놀람> 와 2점 차이로 졌어. 아, 계속 1위 사수하다가 이런... 주님 아, 들어오게 합시다. 레고 레고 레고. 저 어떻게 오, 들어가요? 초대해드릴게요. 여러분! <놀람> 네. 이제 공끼리 부딪히는 모드 켜볼까요? 와 좋아요. 저 어떻게 안 부딪히더라.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와 매우 이쁜 거 봐. 유원지다 유원지. 오 뭐야? 콜가이즈였어? 어? 뭐야 이거? 와! 예야 와, 대박. 와, 분 뭐야? 아, 오, 어. 뒤로 와 보세요. 야, 순간, 물 임무대 가있어요 아, 허리나은 개구리니까 물로 헤엄쳐서 아, 가세요. 아니에요. 아 물이 아, 나! 아, 아, 와, 아, 아, <웃음> 와, 미쳤다. 아, 아, <웃음> 아이고! 어, 어. 어? 와, 야, 둘다 뭐야? 와, 막 기교를 부리네. 와 대박. 오. 대박. 어우, 야, 호리으로 들어온, 들어온 사람이 3명이나 돼? 대박, 음, 캠을 충분히 그래야. 보시고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몰라, 일단 가봐. 아! 야! 누구야! 아, 이 아, 이거 <웃음> 공소 부딪치고 개꿀잼이었네. 아, 개같네 진짜. 누구냐. 나와라. 뭘 나와요. 난 이미 들어갔어. 아, 진짜. <웃음> 케 이렇게 아이고, 소리 너무 뭐, 개, 경쾌해 쳐버린것같아 침착하게 아, 아이 멈췄네, 어머, 어머. 멈췄네. 샷 아! 아! 아 너무 살살이었어 탱글나눈쏘아가아는데어 가야돼? 뭐야 이거 로야돼 뭐야? 힘으로... <웃음> 먼저 출발을 못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웃음> 나서 나 출발할래 <웃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못 들어갔네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죽인다 수련 죽인다 했어 아 <웃음> 여기 <웃음> 대번째 아! 아! 아! 너무 짜이 걸까? 아이고 이걸? 아이고. 뭐야? <목소리> 물에 빠져야 돼? 놀이 했어? <웃음> 일놀이 하시네 그러니까 아, 여름 휴가 여기로 셨네 지금! 아핀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초집중 과연? 제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음, 맞네 제한 시간을 줄여야 오. 되겠네 그럼 네, 그러면 발언은 네. 좀삼가해 주세요. 어, 어, 어디야? 어디 가야 돼? 여기 어디야? 소, 손가락이 가리키는데. 그로 아, <웃음> 들어가라고? 아오오응응응아아 아, 응, 응, 응. 아, 아, <웃음> 맞아. 아, 야 어제 못하네. 아 뭐야? 어디야? 날라갔네요. 찌기야? 아, 어디 아나 미친 놈이 낮췄어! 또 가야 돼? 아? 모르겠다 이딴 쭉 가보자 아아 이게 일로 어, 뭐? 아, 가야 되네 아니었네? 아 끝이 아니었네? 저기로 가야돼? 와아 안돼! 네. 어디가봐요 네. 선생님! 들어가자, 아니 아니 아니! 들어가. 아소보가 제발 내 엉덩이 어. 어. 안으로 들어가야돼 엉덩이 어? 들어왔 아니 제발요 나갔지? 아니 맵이 뭐 아우야 진짜 멀어 아! 어디가? 와, <웃음> 와 사람 사이즈게 아. 만드네 지금! 직진! 직진! 이게 아니라고! 왜 그래, 맨날 우리 곱다만 마지막에 남아. 아니, 저기, 더있었네 아니, 아니, 아가제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지 아니, 아니, 아니, 시간내로 시간내로 시간 내로. 제발 제발 제발. 오! 와! 아 그래도 구르는 판정까지는 와. 인정을 해주나 보다. 와이소 1등이라고? 와 이건 또 아, 뭐야. 까비. 와 아, 이거 홀에 놓 아, 가능해? 저거 아, 어으로 아, 뭐... 아, 간다? 응. 이건 개세게 홀 해야 되네. 저기로 넘어가야 되지. 아이 미치. 나졸린다 점프 노린다. 여러분 저조졌어라가요 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 좋아, 멈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하게 올라가는 아, 걸보 마지막 한번 반전 바꿀 수 있나요? 아안 보여, 안 보여 소범이 벌써 들어갔어? 어, 들어갔잖아! 이미 벌써 들어갔지 아, 뭐야? 소범이가 드디어 아, 잘하는 아, 게임을 아, 찾았어 우리 아, 홈픈만에 아. 들어갔다 아, 나이스 아. 에이 그만해! 어, 엇겨 당했다 이렇게 아직도 못와 소보미 두번마에와짜 이거 어데 소보미 주제 뭐야 아! 비명소리 소보미! 아 이게! 아니! 아! 니 아! 뼈우기네잘 그려 나이스 보기 아 이러면은 1위 절대 못하는데? 소보미 미쳤는데? 없지나기로 들어가? 오 들어가게. 저기 넘어. 서 아니 난왜 맞아? <웃음> 내려갔다. <웃음> 어, 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아, 아 여기도 있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그냥. 망했다. 컴퓨터도. 아이 힘이 줏도 없네, 씨. 이거 아래로 떨어져도 괜찮은데? <웃음> 어, 뭐야? 물 타고 <웃음> 그냥 밑으로 내려가네. 헤엄쳐서. 할수 네, 있어요. 어 <웃음>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헉. <웃음> 아까보다 많이 남았어요. 오. <웃음> 잘했어. <살짝? 웃음> 나이스. 아 망해라 이거 시간 촉박하게 하면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ㅎ ㅎ ㅎ 일곱 번만에 들어갔어 와... 그래도 일위야 <웃음> 근데 오 이건 좀 어떡해. 빡세 보인다 와 이건 아... 뭐냐? 가운데 있네 아아 아처지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깊 이게 아, 원신력이라는 건가요? 아, 나 치면 죽인다. 와, 새벽아. 네, 사장님. 사장 엉데리, 엉덩이 노리는 거 아니야? 아씨사장님안 가네. 너무 어, 뭐 어렵다. 아 <웃음> 제발 멈춰 제발 멈춰 제발 멈춰! 여기서 멈추면 멈춰줘 제발. 아이씨, 제발 망했다. 일단 나 아. 들어가는 아. 거예요. 아니 그만 가. 아라이 너무 잘 타요. <웃음> 어? 누가 잘 탔어 지금? <웃음> <웃음> 난리났네. <난데? 웃음> 아, 게들어왔다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그만 가. 만해 미친 몇 번을 치는 거야. 어떡해들다 와, 그렇게 드디 들어왔고. 넘기고. 7.. 6.. 5.. 5.. 3.. 2.. 2.. 아! 아! 조졌다! 아! 아! 등 아! 4등 다시 1위 탈환했다! 자와 이거는 그단 냅다 후려 갈기라 이거네! 린 아야! 아야! 아싸! 두번만에 들어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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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이 약해 야 풀로 당겨야지 한1반 정도 당기면 돼아자아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내아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해!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 아니 이 미친 거 아니야 이 나라야. 나라아 아니 맵을 좀니 아! 이다 떨어졌어 어이가 없네. 아! 겨 보자. 오네 오네. 아 어디까지 가? 어? 어 뭐야? 왔어. 와하! 아진이내이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고로가 없네 나이스 아니! 고로테 미치! <이기> 네. 아이 왜 저래! 야 니도 못 들어가 이러면! 야래 고로테이가 젖 사장님이 친 것처럼 보였는데? 어? 아이 응. 어, 왜 이렇게 나는 3초 남았네? 해야지. 아, 아우 야 이런 재기랄 야하아! 어, yeah. 아! 아 젖었네 아 이러면 14점이잖아 어 그래도 세벽에 들어갔다 오 좋아? 새벽시 들어갔어 들어왔네. 죽는다 내 머리. <웃음> 아, 야 키위윙. <김웅이. 웃음> 아니 키위윙도 십사 점이 나나 들어가기만 했어도 일인데. 와. 뭐야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날라 일단 날라가. <웃음> 날라가 요곱야 <오>, 진짜 들렸다. <웃음> <재밌겠다>, 나도 갈래. <웃음> 날라가요. <웃음> <웃음> 가자. <웃음> 야... 와 나무. <나도>. 야! 와. <웃음> 왔다. <들어왔다>. 아, 호리너는 <홀이너는 웃음> 아니야. <웃음> 어! 감사. 누가 밀어줬어 호리너. 홀이너. 호리너 까비. 와 아, 미쳤다가. 그거 나야. <웃음> 와... 아 근데 너무 됐어요. 재밌어! 아, 네. 2등! 재밌다! 한번더해 아, 그럴까? 아, 인센티브 걸고 할까? 대박 거 네? 같아요. 등수를 <웃음> 1등 말고 4등으로 하는 거지. 게임이 아, 아, 데 이거 너무 행복하다, 뭔가. 게임이. 뭐, 이거 되게... 와, 왜 왔어, <웃음> 다리가? 와, 너무 예뻐. 아, 죽었어. 아, 너무 떨어졌다. 아, 너무 약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넘어가고 넘어 가 버렸네. 음. 아이고, 너무 정확하게 왔고. 아, 넘어가 아, 버렸 아, 아, 아, 야. 어여. 아, 어, 어, 아, 아, 아, 맞다. 이거 4등이야, 되지 아, 아, 씨. 버릇처럼 어. 1등으로 아, 들어와 버렸네. 아우 씨. 왜이 와, 진짜 정신줄 나갈 것같 와, 뭐야? 쫀디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웃 때. 이거? 뭐지? 뭐지? 아. 보이시게 꺄. 아이고. 어. 가면안 돼요. 아. 아. 여기 오기야. 아, 이거 나 계속 너무 1위 하난데? 큰일 났네. 아 미치겠네 진짜 빨리. 어 드디어 오, 됐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됐다 됐다. 됐다. 예이. 예이. 자 이제 어, 살짝 어, 쳐. 빨리 들가자 너무 세게 살기 말고 살기 살짝. 툭. 아니 미친 에이. 너. 아니. <웃음> 절대 살살 <맛> 안 들어. <웃음> 아니. 이 넘쳐요? 왜 그래? 살짝. 한 칸. 아, 그렇죠. 딱한 칸.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한 번만 더자 들어가자 <웃음> 번만 <더>. 됐다 <웃음> 어, <나이스. 웃음> 아유 비졌다 여기 봐아와와노노 아, 와. 와. 아, 와. 아, 와. 와. 와. 진짜 이거 맵 둘러보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웃음> 그냥 가 <가와> 있어 <웃음> 지금이 야 지금 뒤로 밀려나버렸네 지금 그렇 아 아니야 이 게임 자체가 어디야, 너무 힘들 그러니까 질을 눌러이 패드야! 골라! 아니 근데 이거 조절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못하면 이거... 오히려 좋아. 어 4등 아, 넘볼 아, 수 있어. 아, 아니 저 정도로 하면 4등은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웃음> 지금? 와 지금 아니. 난간이 다 초코샌드? 같은 걸로 돼 있어. 아 먹고 싶어. 아, 와 진짜 아, 너무 이쁨. 와 샌드. 아,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 아, 얘들아 너무 아니. 쎄 너무 쎄. 아니. 너무 과격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여기 도넛 아. 있겠다 어떤 개색.. 어. 아이씨! 와, 낮췄냐? 아 짜증나! 아이, 뭐야떨어장뭐야 너무 재밌고! 오! 오. 아, 치지 예. 아, 치지 마세요! 아, 치지 마세요! 아, 치지 마세요! 아, 치지 마세요! 왜 쳐주노? 오, 고마워나두번 발에 들어왔네? 아, 치지야 들어갔어! 아다야 들어가자! 곱다야, 빨리 쳐! 아니, 왜날 쳐! 뭐 하면 돼요? 아, 세계식일래요. 세계식일래요. 어, 곱다시랑 유뱅지가 <웃음> 지금 약간 박빙이거든. 달려! 네! 아, 얘네는 뭐? 맵을 안 봐. <웃음> <웃음> 뭘로 뭐이 거야? 아이씨! 아야야야 아니 이게 예, 호리몬이래 버린다고? 오케이, 됐다. 아, 호이. 야, 진짜. 미쳤네. 나도? 오빠, 얘 잘지. 살짝... 예. 어? QV면 뭐야? v 뭐야? 아, 이게 뭐야? 방금 산책하고 있던데? 뭐 길이 있길래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와 관찰력 무슨 일이야? 와, 이거 잘하면 홀 어, 근데 세번 세번 불러가지고 망했어.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음, 아 이제부터 한열번만홀인 와, 서자번만 홀인원하면 이제 4등이야. 뭐야? 만... 아. 방금 뭐였어? 어, <목소문> 뭐야? 어떻게 뭐야? 어떻게 날라아여길 아, 이렇게 아, 친건아여길 이렇게 쳐디고오 나도 간다. 오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오는구나. 오 신기하다. 호리는 어디호리될했어요 반사각? 아와와와와와와 안심만 아, 나이스 나지윤 지금 4등 아니. 유지 중입니다. 아이고 저 아, 어디가? 아, 어디가. <웃음> 아, 아, 때린거야 지금 개 재밌고 살짝 부드럽게. 고 살려줘. 뭐서와건을 뭐야? 볼와 살살. 나이스. 재밌다. 아 그서 튀어나온 사람 요 여기 교통 체증 개쩐다. 여기 이거 뭐야? <웃음> 어, 공들 다 터져. 무서워. 무서워. 뒤로 가세요. 어 만들 것 같다. 아니? 아, 아, 안 돼요. 와, 아, 아, 나세 번. 아, 세, 세 번만 해. 안녕. 아저 진짜 멈춥니어게 해? 아, 여기 멈춰야 됐어. 님 화이팅. 아, 어디까아래기로거 4등 노려보자. 아연님 나이스 샷. 아, 한 번에 넘는거 내가 보여 줄게. 이고 아, 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제는 그래도 음. 나이스 샷! 왔다! 이랄까요? 현재 4위가 곱터씨군요 <웃음> 고로케 키미밍 플레임은 약간 4등 먹을 생각이 없고, 일단 1등하고 보자야. 곱터씨가 조금만 적당히 유지를 하면 아마 인센티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스. 아니요, 저는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아, 언제나 아유, 아유, 최선을 아유, 아유, 다하고 아유, 있었군요. 네. 아유, 아유, 아유, 누구세요? 아유, 누가 쳐주시는 건가? 아유, 아유, 이러도 쎄네. 되게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 파이팅. 세게.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됐다, 너무, 됐다, 너무 됐다. 세게 부딪혔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 너무 약하지 않을까? 그렇지.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가자. 쏙! 내가 여기서 칸을친다면 나이스! 따님이다! 허리노 버리노! 아악! 허리노버리 아니고 홈런, 홈런! 그렇게 그를... 여기 길막하지 마, <이상> 여기... 빨리 안 꺼져? <목소리> 나와주세요! 아씨 <목소리> 부딪쳤네. 아 아이고! 오바오바 오바야 진짜... 지 마! <목소리> 아아 와 감사합니다. 맞아, 아, 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개이가아이건이건 사위하라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아이 거짓말 <웃음> 옆으로 빠지세요 옆으로 빠지는게 나는데 그래요? 낫는데. 어 그런거 같기도 하고 오옆으로 빠질 수가 옆으로 있구나 잠깐! 어? 여기 못찾는다바람 돌아왔어 어서오세요 가들 가야 미친 저기다가 어떻게 만난지? 사장님 뭐예요? 어? 사등을 어? 노려보고 있었어 왜이렇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다 사장님 뭐예요? 와. 삼들 그렇게 뭐, 인생을 주무실려고 노려볼만해서 좋었다한날라가요 나도 두번어어어어오로 아! <웃음> 오냐? 다이번어어떨어지는게 그 그게 아니 <웃음> <않나? 웃음> 반대 아니에요? <웃음> 다음 여기 와, 여기. 너무 먼데? 뭐야? <웃음> 그냥 바로 물로 뭐? 들어가는 진짜만? 건데? 저게 뭔데? 우리 꼬리는 어디 있는데? 어딨어? 어, 몰라 있던. 아, 저기. 아니, 올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올라왔는데? 들어가야 돼? 아, 물에 있는 상태에서 야! 좌클릭을 누르면 점프해서 튕겨져 나가는구나. 여러분 물 안녕. 쪽으로, 물 쪽으로 가서 좌클릭 누르세요. 점프합니다. 어든 말. 아, 진짜라니까. <웃음> 어, 들었다. 아! 됐다. 아야야야야야야 이거지 뭐 하고 있나 보다. 아골시 됐다 너. 아 골이던 두 번. 경기가 어, 얼마 남지 뭐, 않았습니다. 아 이쪽은 아닌 가보다 어, 잠시만. <웃음> 이쪽 아닌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떤 개색끼뭐 아, 하세요? 뉴팩지가 <웃음> <윤펜지가 웃음> 내 엉덩이 찰싹 치고 갔어. 됐다. 아, 아 이거 안 많다. 되네 이거. 곱다니. 나이스. 안돼 저기. 뭐야 뉴팩. 그냥 그래. 보지마. 아오 아, 아, 아,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와, 진짜 재밌다. 와, 와. 오, 우와. 오 우와. 야! 와! 아니, 와. 아니 다음, 앞에 맵못냐고 미친 거 아님? 야. 앞에 맵개무서운데 나이스. 와저 앞에 뭐야? 앞에 미쳤어요. <웃음> 갑시다, 아 사돈님. 아, 건드리지 마.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 건드려와, 하고 더. 가지 말라고. 가 볼게요. <웃음> 뭐야 이거? 쓰지도 않다. 아, 아, 아 밀지 마. 마. 고! 휴. 아, 아 부딪혀. 예, <웃음> 다섯 번.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비가하지 마. 이게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가는 거싫어냐라고님 <웃음> 비켜 주지 않을래요? 빨리. 비니지 않아. 어, 이러면 나 거기서 또 다시야? 아, 또 아, 여기부터네. 아, 아, 아, 다시 간다? 어, 다시 어디가! 띠용띠용 <웃음> 아, <띄용, 띄용. 웃음> 새로운 전략입니다 아, 이거 지나갈 수 있나? <웃음> 네 지나갈 수, <웃음> 수 있어요 나 빛나 세게 쳐, 쳐 인생은 한방이야 윤뱅지 뭐라고 지금 윤뱅지 윤지 미쳤다 윤뱅지 <웃음> 미쳤다 <웃음> <왜 그래, 웃음> <왜 그래?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김밍이 들어가고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아, 최대한, 최대한, 아,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와, 와, 최대한 최대한 와, 되게 와, 되게 와 시간이 없네 야사초 날랐어 어차피 한방 빡쳐 그냥 쳐 아이고 인생 한방 오, 어, 그렇지. 들어가자, 봐봐. 와. 자, 이렇게 인센티브의 주인공은 고다 씨입니다. 다들 박수. 자, 이렇게 여러 명에서 재밌게 골프를 칠수 있는 골프 with your friends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응. 재미가 있었다. 응.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잘 들어가요. 안녕. 에이. 에이. 에이. 尤巴尤<音><音><音><音>